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열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열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흔들어 대시는지. 사람이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제대로 성장해서 사람 구실을 하려면 시험이든 환란이든 고난이든 또 배신을 당하든 적어도 천번 정도는 흔들어 봐야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천번 정도는 일어났다 쓰러졌다 부딪혔다 깨졌다 배신당했다 상처받았다 이런 것들이 적어도 숫자를 헤아려서 천번 이상 정도는 해야 비로소 그 사회에 필요한 구실을 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된 운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자체를 흔들어 대십니다. 무엇을 흔들어 대느냐? 전염병을 흔들어 대죠. 전염병으로 흔들어 대고 계시는 것은 이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병들고 또 죽음을 경험하고 그런 공포가 어떤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거물주로 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집에 다섯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서로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분쟁 관계가 얼마든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 나서 가족이 가 가지고 안 믿는 안 믿는 가족들하고 가서 다투고 서로 분쟁해야 되느냐 주님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냐 그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을 하게 된다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파생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는 가족들이 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가족들이 다 너무 면 좋긴 합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한쪽 발은 세상으로 담궈서 사는 사람이있어요 다시 말하면 분쟁관계를 만들려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할때 구원 받고자 할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할때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할때 주님의 불을 던지실 때 그 불을 받아서 불이 확 붙어서 불이 같이 붙으면 좋은데 불이 붙지 않는 사람은 불이 붙은 사람과 다소 다툼과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분쟁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는 대비해라야 뭐.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데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결과가 의도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과는 예수님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성령이 불의 사람이 되고 자기 생명을 버리고 버리는 자는 살수 있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어떤 의도적인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미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피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같이 합시다. 불가피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네. 저 사람이 저렇게 가정에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 믿고 거듭난 그것 때문에 저, 저 사람의 가정이 다 깨졌다 이혼을 당했다 버림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겠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불가피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는 있다 일제시대 때그 최봉석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 다른 일 하고 싶지 않다 여보 내가 미안한데 나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인이 뜯어말려도 안되고 자식이 말려도 안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장모님인데 장모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새벽부터 하루 종일 전도 전도 그리고 잠자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밤 10시까지 전도하고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4시 되면 또 나가서 또 전도하고 그저 졸리면 그 자리에서 잠깐 쓰러졌다가 또 나가서 전도하고 여러분 그 유라 유명한 일을 유라 아시죠 일본 순사가 멋진 순사가 긴칼 차고 말 타고 똑똑똑톡 하는데 기회다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힝힝 하면서 너무 놀라니까 순서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지옥 너무 예수쟁 그러고 가지고 막 감옥에 가던 거. 고 실컷 두드려 폈어요 막. 몽둥이는 두드려 패고 막다 치는 두드려 때리면 때리는 대로 소리를 지는 거 어떻게 해 아이고 아니고 예수 또 때리면 천당 또 때리면 불신 또 때리면 지옥 그러니까 감옥에 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고가 아니고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나오네 그러니까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게 복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전에 몇년 전에 저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게 간판 들고 요, 요새도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요새는 맛이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생활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생활로 전도를 보여줘야 되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전도가 직성이 풀린 사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최곤능 나중에 능력이 너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름이 별명이 붙어서 어떻게 권능으로 붙어서요 최봉석 장모님이 최권능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분은 신학교도 그냥 완전히 날림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동안 졸고 또 시간만 으면나도전도고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시험 볼 때마다 하얀 종에다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웃음> <웃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쫙또 시험 시간이 되면 주님은 다 아십니다 장로님이 나이드셔서 공부하니까 아마 머리 스타일도 제 머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도 그러니까 교장 목사님의 성교사님 감동이 와서 목사님 제가 한번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신학 박사님이신 우리 귀한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번 졸업식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제졸업식또그 졸업장도 다 받게 해 주시고 주님 역사여 주셨소서 은음껏 축복할 수 없었소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기도합나나다 하니까 교장 목사님이 아멘 한 거예요 졸업장 내놔 학점이 미달에 대해서 졸업장을 못 받는데 졸업장 내놔라 그런 거예요 당신 아멘 하지 않았느냐 아멘 하지 않았느냐 왜안 내놔 그래서 그분이 순전히 깡패 같은 믿음으로 졸업장을 받으셨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돌았다 그럽니다 아, 얼마나 전도를 많이 예수님께 미쳤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자식들이 먹을 걸 어떻게 좀 해라 어게해 여보 예라 내가 내 같은 인간은 어디다 하냐 부인이 가출했어요 자식들도 다 가출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 이분이 순교를 당하셨어요 천국 가면 천국에 가장 큰집 중에 한 분이 거기에 사시는 분이 누구냐 최봉석 최고능 목사님 최고능 목사님 할렐루야 우리 천국에 가서도 만났어요 얼마나 젊고 잘생겼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구원받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고 난그 이후가 더 중요해요 구원받으면 장땡이 아니야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 될까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까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뭐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니까 필리포스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은 구원 받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장점이고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건 교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과가 어떤 의도처럼 표현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또 12장에 가서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안붙는다 주님께서도 발새불 귀신 들인 자를 쫓아냈는데 귀신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써겠느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믿는 이것 때문에 가족이 형제와 친척과 부부간에 얼마든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감안해야 된다 그랬을 때 파생되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를 우리에게 대처해야 되는가 참아줘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해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흔들고 계시잖아요 막 흔들어 대 계속 흔들어 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를 막초장하세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위험하게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계속 코너로 막 몰아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느냐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구역에 하나님께서 에미독수리가 둥지 안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새끼 독수리가 사람 피둥피둥 쪘는데 털은 날 때마다 다났는데 어미독수리가 더 커요 신명기 32장에 근데 이 독수리가 날지를 못해 날개도 얼마나 큰데 날개를 펼지를 못해 더큰 벼랑이나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날아야 되는데 아직도 먹이만 넙죽넙죽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어미독사람 자꾸 그냥 창고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짓을 막 하다가 어설프니까 밑으로 떨어지고 떨어지기 일부 직전 또 다시 잡아가지고 날개를 받아서 위로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계속 해서 날개짓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의 우리를 이스라엘을 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신다 할렐루야 너는 독수리다 독수리가 왜 잠자리처럼 하고 있냐 너는 찬새가 아니야 공중의 제왕이야 모든 동식물들을 다 사냥을 주겠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뱁새가 되는 거야 날지 못하면 자기가 뱁새라니까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흔들어 대요 한 번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용당하고 배신도 당해보고 그럴 때마다 의인은 일곱 번 여덟 번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네. 일어나야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골에서 목회하는데요 그 분이 사모님이신가 봐 우리 목사님이요 장로님이 사사건건 반대한대요 하도 교회에서 목계자가 많이 바뀌니까 성도들은 이번 목사님은 또몇 달하고 몇년 기껏이 한 1년 하다가 또 가겠지 그런 말을 들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목사님도 막 영조를 막 하셨대요 성도들이 막 시비건대는구만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막 가시고 나 목사님 어게해요 목사님 언제 오세요 불세례 책을 좀 보시고요 또 유튜브 설교좀 들어보시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책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너에게 불세례를 주는 울증 걸릴만, 걸릴만 해요 얼마나 속속이면 그러겠어요 주님 앞에 가면 다 심판 받아 하여튼. 나도 심판 받고 상대방도 심판 받고 내가 하는 말에 지금도 공기 중에서 다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고 다 비디오로 다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천천 천군 천사들이 주님 앞에 가면 다 이게 다24 장로들 앞에서 내생물 앞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 다 나온다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원망도 못 하고 불평도 못 하고 애씨 아이씨 짜증나 죽겠네 눈을 확 쑤져버리고 싶다 그런 말도 못해요 아저저벼락가 열받아서 대판 싸움 나기 전에는 그런 말을 못해요 그래도 하지 말아 너희들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같이 하자 주여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 잠을 못자겠어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어요 목사님이래요. 목사님이 뭐 들라고 찬절라 그래요. 교도 개척교회인데. 또, 목사님, 나는 집에 있는데, 잠못 자면 잠이 오도록 기도해버리면 되죠. 그죠? 불을 끌고. 지하에서 기도해도 안되고요. 성교모 안되고. 아니, 잠 안오면, 불면증이면, 열심히 기도해버려, 그냥. 쫙! 네. 그렇게 하면, 막, 잠이, 기도를 막, 빡세게 하면, 피곤이 쫙! 오면 잠이 얼마나 잘아요 그죠? 자기가 코 골다가 자기가 놀래요. 잠자다가, 내가 평소에 사모님 코 골다가 막그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사모님도 내가 코를 많이 곤대. 근데 오늘 소파에서 잠자는데, 나도 말이야, 갑자기 코가 내가 내코 고는 곳에 놀래 가지고 내가 깼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사모님 원망하고 내가 미안한데 아 원망이 아니고 안 좋은 것은 전부 다 여자한테 다 몰아버려야 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 이미 내가 독수리 새끼인데 이미 몸집은 이미 독수리보다 더 큰데 내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생력이 없고 면역이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서 공중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막 흔드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희들.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교만한 지도자들, 세계 각국, 나라, 대통령, 공산주의, 민주주의 할것 없이, 남녀노소, 인종과 상관없이, 아프리카, 유럽, 전부 다막 하나님이 흔들어 내시는 거예요. 아무도 당담못 해. 제가 집에서 그 인터넷 설계 한번 했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아이, 그놈들이 눈에 보지도 않고, 일반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데, 고배율 현미경으로 500배로 확, 확대를 해야 보인대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형을 해요. 대표적으로 한세 가지로 변형을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ABC가 있대요. ABC. A형, B형, C형이 있는데, 간염도 그러잖아요. A형 가념, B형 가념, 뭐 신형가만 그런 것, 그렇게 있는 것처럼. 자, 코로나 바이러스 A형은 어떤 형이냐? 주로 미국이나 남미 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확대됐다고. 확대가 됐대요. 코로나 바이러스 B형은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시아로 쫙 번진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C형은 지금 유럽에서 쫙, 번째 유럽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유럽을 휘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살기 위해서 어떤 약품을 주입하거나 인체에서 세포가 면역체계를 가동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이놈들이 일진 공격해서 죽으면 이진이 또 준비되겠다. 공격해, 공격하고. 그, 그 다음에 하는데 성과 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성을 방비하는 사람들과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처럼 일렬로 쫙 사가지고 서로 막 집중적으로 공격, 무대포로 공격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핵심 타겟을 잡아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핵심 타겟이 안쓰러지면 핵심 타격 약한 쪽으로 또 무대포로 와서 또 공격을 한다는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람과 사람이 적군과 아군이 싸우는거하고 똑같아요. 그 하나가, 적자생존 원리를 가지고 자기도 살기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이 세포벽을 내가 뚫어야 되겠다 뚫고 나는 죽더라도 네 뒤에 공격진이 또 공격해서 무너질 수 있도록 그게 현미경으로 쫙 나왔어요 자 여러분 그거 보면서 놀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누가 빨리 약을 개발해서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하이 개발해서 그냥 먹고 치료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덩어리들도 그렇게 전쟁을 벌인다니까요 바이러스가 원래 박테리아 같은 비슷한 균 박테리아의 먹잇감인데 이 박테리아는 아래쪽에 바닥이나 아래쪽에 보통 기생을 해서 세균을 잡아먹는데 바이러스는 공중에 붕 떠서 다니다가 습하거나 열받으면 밑도로 가라앉으면 그때 바이러스가 잡아먹는데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바이러스가 있는데 좋은 바이러스는 그것을 우리는 박테리아라고 얘기해요 박테리아도 나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데 좋은 박테리아가 몸에 많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청국장을 많이 드세요 청국장 청국장 많이 드시고 그리고 묵은 김치 발효된 김치 그리고 썩힌 홍어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지난 주일 날 이걸 한번 설교를 했더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썩힌 홍어를 보내셨어. 한 접시를 보내셨어. 그래 가지고 야, 무섭다. 무서워. 근데 애은이네에서 또그 청국장을 또 보내 주시고. 그래 가지고 그거 먹고 오늘 썩힌 홍어를 한 네다섯 개를 먹었더니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이 반응을 하게 되막 가리키기 시작하는데 이게 암모니아 있잖아요 알카리성 암모니아가 몸에서 이렇게 배출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암모니아 가스처럼 알카리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박테리아가 사스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을 다 집어 삼켜서 중화시켜 버린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알아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균들도 우리가 보면 알아요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누군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누가 복음에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주님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거두고 던지고 도 계속 했는데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항상 역으로 야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다 피해! 물고기 다 피했어요 왜피한지 아세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아직도 제대로 순종다운 순종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쵸 밥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물고기 잡아가지고 오늘 어떻게 먹고 살지? 하루 벌어서 하루 쓰는 그런 인생이야 근데 예수님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내려라 주님 말씀 딱 순자고 베드로가 아침에 또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 때문에 밤새도록 내가 수고해도 건진 것이 없는데 말씀 때문에 내가 갑니다 말씀 때문에 갑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한번 근데 제대로 걸린 거예요 제대로 낚여야 하나님께 쓰십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불만 받으면 확 세계를 뒤집어넣게 말해주지.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망하는 거지, 뭐. 여러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개기 부리고 여유 부리다가 지금 몇만 명이 죽었어요? 2만 몇천 명이 지금 죽잖아요. 시진핑이가 안일하게 강대국이라고 까부다가 그렇게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의술이 많이 발달하고 선진국이니까 여유부릴 뻔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큰일날 뻔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경에 보니까 모든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사두개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다 흔들어 버렸어요 헤롯 왕, 당시의 유대인들, 총독 로마 총독, 정통 유대인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뒤집어 놔버린 거요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불편한 거야 지금은 너무 너무 세상에 좋잖아요 편하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몇년 살아보면 절대 안 간대요. 갔다 가도 한국이 너무 그리워요. 음식이 다양하지, 물 공짜지, 밤새도록 노는 문화가 있고, 총 쏘지 못하지, 밤에 다녀도 안전하지.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너무 불편해. 귀신이 막 소동을 일으켜요 예수님은 불편 그 자체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는 곳마다 귀신을 드러나지 말씀이 있다고 성형 공부 잘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신들 을그추종자들을막다 흔들어 놔버려요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셔서 아기 때부터 성장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년식 하고 나서 부모들을 열받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팍 성전에서 그냥 제자 어 부모를 따라가다가 다시 가가지고 성전에서 박사들하고 성경 전문 성경을 말씀을 잘하는 사람하고 막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길을 갔는데도 예수가 없네. 부모가 열받으셨어. 다시 친족에게 가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가도 없고 다시. 다시 와가지고 사흘길을 다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네 열받아서 아야왜 우리에게 일으켰냐 간다고 말하라도 하지 내가 아버지 집이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부모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친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흔들어서 다 부셔버리잖아요 제자들을 들고 다니면서 가만 놔두지 않아서 계속 불편하게 만들었어야 들. 예수님, 오늘 엄청났습니다. 오열이요. 굉장했습니다. 그래? 밤이 깊어졌는데 너희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가거라. 주님은요? 나는 가서 볼좀 볼게. 배 타고 가는데. 밤새서 노을을 에 태풍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풍랑이 난장판이 됐어. 그때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계속 예수님은 흔들어 대 제자들을 말씀을 주시고 양육을 하면서도 현장에서 어떤 현장에 너희들이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어떤 현장에올때 현장 교육을 해야 된다 너희들 변함없어간 이 현장에 땅끝까지 너희들이 가야 되는데, 풍랑이 왔다고 안 가고, 전염병이 왔다고 안 가고, 뭐 때문에 안 가고, 사스 때문에 안 가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가고, 둘에서 덜덜덜덜 떨면은 어떻게 주이을 해요? 솔직한 말로. 그러지 않겠어요? 때로는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거야. 바람과 풍랑을 탁 잡아라! 조용하게 돼버려지 그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을 강타했는데, 어제 보세요.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큰 태풍이 불어또열개 줄을 숫대가 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수많은 미국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그렇게 많을 텐데, 교회가, 종교적인 교회는 점점 많아지고, 사회적인 교회들은 많아져. 성경부하는 교회도 많고, 유명한 당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재앙이 끊임이 없어요 그걸 누구 책임이에요 그게 이건 다도독자들의 책임이라니까요 보수 진보 갈라져가지고 대극기 흔든다고 촛불 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진보 보수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지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이번에도 우리가 가는 데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번져서 난리가 아니야 집회활동하는 멈춰 집회활동한 집회 끝나고 LA에서 캘리포니아죠샘샌프라코딱 가면 LA에서 또 어떤 사건이 만들어져서 명령이 강력해지고 샌프란노에서막 집회를 할 때는 조용하고 있다가 이상하게 트럼프가 강력한 행정명령을 안 해요 샌프란 집회 딱 끝나고 비행기 타고 이제 아틀란타를 가야 되는데 다섯 번 취소됐어요 비행기가 예약된 것이 이미 지출 다 했는데 다섯 번이나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스케줄 관리하는 목사님도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계속 전화하고 주일날 집회 저녁까지 다 끝나고 성도 집에 가가지고 먹고 있는데 전화하고 목사님 아침에 내일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취소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목요일부터 집회하니까 월화수 시간이 있으니까 화요일날 예약했다가 월요일 다시 예약했다가 계속 취소, 취소, 취소, 취소됩니다 목사님 전화 끊고 한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근데 그 숙소에서 교회까지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아, 그 숙소에서 아저저저 저, 저, 우리 저녁 초대한 집에서 호텔까지 그래서 우리 팀들한테 무조건 기도합시다 지금 차 안에서 성령의 불세번 하고 우리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석이 한 사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 나오는 것도 자석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호텔에 딱 도착하자마자, 목사님! 우리 팀들 자석 정확히 나왔습니다. 다섯 번 만에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나 미국에서 지금 집회 중입니다. 목사님 제정신이냐고 지금, 니 판국에 지금 집회합니까? 그럼 이 판국에 집회하는면 뭐예요 내가?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샌프란 딱 뜨고 비행기 딱 타고 나니까 샌프란 지역에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상점에 물건 팔수 없고 식당도 금하고 아틀란타에서 집회 다 끝나고 딱 오자마자 아틀란타도 강력한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변수의 믿음을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 공부 만 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으면 해봐 부딪혀봐 현장에 나가서 둘씩 둘씩 70명을 세워서 또전도하게 만들고 능력행하게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게 만들고 성의의 불을 펼치게 만들고 풍랑도 마저 봐 바다와 싸워보고 바람도 또 한방중에 환경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당연해지도록 그래서 주님이 계속 흔드시고 깨우시고 방법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아, 이럴 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럴 땐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럴 땐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내 자신의 생각이 너무 약해졌다 이럴 는 내가 감정이 좀 약해졌다 감정을 능력으로 생각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너는 감정이 문제가 있고, 너는 기질이 문제고, 너는 형편이 문제고, 너는 상황이 문제가 있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쫙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깨달아 주실 때마다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행동할도록 해야 돼요. 같이 하다 선택에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후회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할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주어져요. 그런 일을 내게 많이 주었죠 우리 딸이 막 차가 막 탈탈탈탈탈거리고 기도해 아빠 차를 기도해 8년 돼서 7년 돼서 기도해 기도하면 다 되지 아 그런데 오늘 주의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차값으로 준준사님한테 얼마 해주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중간에 뽑아 쓰려고 내가 했더니 벌써 다 알아 연락을 다 취했어 비단 그것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도하고 현장에서 사용하려고 할때 하나님은 더 욕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일이 내게 주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하다 보면 치명적인 실수도 있고 결함도 있어요 가정도 참 복잡해 또 영적으로 멘탈이 정신적으로 멘탈이 막 탈탈 다 털려 다 털려. 내가 진짜 믿음 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 이번에도 미국 집회 갈 때마다 아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변서 한마디씩 하는 거또그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 목사님 꼭 오지 말라는 소리도 또 들리기도 해요.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들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래? 그래도 가야지. 예. 자, 하나님 이왜 흔드시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지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책임은 부모 책임이죠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영적인 사람이 책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진짜 기도가 나오고 회귀가 나오고 은혜를더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정신 차리도록 계속 떨어뜨려 예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막 떨어뜨려 이놈의 새끼 나만 독수리가 돼 가지고, 그게 그냐왜 참새처럼, 뱁새처럼 날지도 못하고 날개는 얼마나 큰데, 근육이 하나도 안 붙었어요. 큰 근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몸에 잔 근육이 있어야 돼요. 잔 근육,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야. 더 흔들어, 이 야! 파이레서더 흔들어, 더 흔들어. 하나님 앞에는 사람이 몇명 죽고, 몇명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깝고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왜 흔들면 흔들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던지면 던질수록 날개짓을 하잖아 날개짓을 하고 팽이처럼 때리면 때려서 팽이가 중심을, 중심을 잘 잡고 그럼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시험이나 혼란이나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인간만이 육하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태어났지 육신의 생일은 생일이 있는데 영적으로 내가 왜온 거야 왜 여기 있는 거야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야 언제 언제까지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이 육하원칙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만이 예. 거기다 좀더 나가면 나는 누구인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 내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예.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시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고난주간이 왔고 부활주일이 왔는데 이제부터 나의 남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점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점검 네, 믿습니까? 바이러스가 치료탈때 다시 재발행, 재발생이 이재발 되잖아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나이 많은 먹은 사람, 어린 사람 벽인 흑인 상관없이 어떤 지역은 A형 바이러스 B형 바이러스 C형 바이러스 같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인데 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받으셨어 흔들어 봐야 그 사람이 진짜를알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계속 쓰러져서 그냥 나자빠져서 그냥 끝내버릴지 주님을 떠나버릴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정체성 찾기에 돌입해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 찾기 흔들어 보면 자기 본성이 나오잖아요 누가 나를 열받게 하면 성질이 나와요 뺨대기 한대 맞으면 본성이 나와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흔드시는 이유가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흔드실 때너 중신 차려 너 사명자야 너 소명자야 너 첫사랑을 해볼게 내 행위를 알아 내네 사업 내가 다 알아. 두아들에테 내가 편지한다. 행하기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 이세벨이 있다. 이세벨 교회 안에 제일 많이 있는 영들이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 종교적인 영이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부활을 캐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교회가 사회적인 교회 종교적인 교회가요 틀렸어 아니야. 틀렸어 목회자도 틀렸어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영성찾기에 돌아가야 돼요 철학기도 했던 교회가 철학기도 안 하니까 어? 날 밤새도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 안 하니까 영이 약해지니까 야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온체 속에 화초처럼 나오면 다 죽어버려요 세상에 편한 대로 다 갚아버리는 거야, 이게. 내 안에 있는 용성, 나만이 가지고 있는 용성, 로켓같이 추진력 있는 그런 용성, 언제게 추진력을 해서 발사될 수도 있는 그런 용성. 추진체 찾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북한이 어제도 미사일 쐈잖아요. 북한이 그토록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실험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거리 핵추진체 실은 나를 수 있는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고심하는 거예요 장거리 추진 제 그래야 미국도 협박할 수 있고 전세계를 협박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도록 갈수 있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직 어린애 수준이야 말씀은 많이 하는데 현실에 약해요 영성이라고 다 똑같고 다 좋고 영성이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성훈련 영성훈련 영성의 능력 이런 이야기 하니까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산입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주님이 우리 뭘 원하실까요 간자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영성 회복하시고요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코너로 계속 몰아가고 계세요 죽음의 공포 경제적 위험 위기 왜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실까요 불편해야 기도가 나와요 불편해야 영성은요 좀 불편해야 돼 육지가 너무 편하면 영적인 생활을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너 새로운 도전을 좀 해야 되겠다 부추기셔 자꾸 아예 그냥 하나님 세상을 엎어버리려고 작심하셨어 송두리 째뿌리를 뽑아버리셔 여러분 한번 어려우면 막연하게 내가 어려움 없어지면 되겠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내놓고피땀 흘리면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주님이 그러시너 바뀌어서 산다 김목산도 바뀌어서 산다 주님께서 송도들이 바뀌어서 한다. 산다 주님의 성도들이여, 바뀌어서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사복음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 다그쳤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 오늘 또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으니까 오늘은 좀 쉬게 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또 병거지로 가셔. 또 귀신 쫓아내러 가셔. 죄진사람은또 만나러 가셔요. 바뀌는 삶을 살든지 그냥 주님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흔들리는 것처럼 너희도 흔들리지 말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되자 나와 함께 모자나 함께 모자는 나를 해소하는 자다 나를 반대하는 자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흔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오라는 데가 너무 너무 많은 거야 이거는 지금 세계 각나라에서 차단하고 있으니까 이제 못 가는 거지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가서 그냥 다 부셔버려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으로 세상을 우리가 흔들 거예요 주님처럼 성령이 불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이 잘못됐으면 정신개조 하면 되고요 생각이 잘못됐으면 생각을 고치면 되고 내가 인본주의다, 인본주의 고치면 되고 종교성인, 종교주의다, 종교적인 교회다, 영적인 교회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영적이었을 때 생각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중심을 흔드시는 분이에요.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죽어도 괜찮아 살려버리셔 그냥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가 보세요 대통령들 지도자들 보세요 한번 코로나로 흔들어 버리니까 얼마나 쪽팔림, 쪽팔림을 많이 당하죠요 트럼프가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시진핑속쏙 들어가고 이제 어떻게 말도 못해 이제 무슨 말 했다가는 말이 그냥 순식간에 뒤바뀌어서 사람이 더 많이 죽어버리고 일본 같은 것도 보세요 한국에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의사들이 어떻게 해 의사들이 코로나발이에서 걸려서 죽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의사가 이놈의 정권은 이놈의 나라는 의사가 고통받다다 죽게 되었을 때 들까 말까 한다 그러면 은 검사 받으러 오는 거예 그래서 마스크가 없어 가지고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쓰레기봉지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검사한다는구만 의사들이 아이 세상에 이렇게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고 우리나라에서 진단키트 개발해서 도움을 주려그래도 정치적으로는 안 받으면서 뒤로는 어떤 기업인 시켜가지고 해 나가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유면 간단해요 하나님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나의 숨겨놓은 죄가 너무 많은데 정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흔드신다니까. 세상 각 나라들, 정권 잡은 사람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죄가 드러나면 죽는 것이 아니고, 망신살에 뻗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드러내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돼. 주님, 내가 결렸습니다. 내가 안일했습니다. 주님, 지저분했습니다. 험담했습니다 주님 음란했습니다 가늠했습니다 내가 타상에 처졌습니다 편안하게 산 것을 좋아했습니다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분 없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안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흔들고 난 뒤에 이제 영성을 갖추고 천국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막 질문할 때 해답을 가르쳐 주는 선생이 제대로 된선생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공식을 가르쳐 주고 그 공식을 적용을 해서 창의적인 스타일로 답이 나오도록 이끌어 가는 선생님 진짜예요 믿습니까? 진짜 유능한 스승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질문을 핵심을 정확하게 질문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선생이 진짜예요 신앙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는데 적용을 잘못하니까 이만희 같은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이비 같은 인간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전염병이 생길 때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선생이 어린 아이들한테 상상력을 자극하는 언어를 가르쳐야 돼요 공식은 이렇게 했는데 이 공식을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다 근데 공식을 적용해서 을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세계문학전집을 다 읽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러니까 일찍 사춘기가 다살때 왔으니까 사춘기가 다살때 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 되니까 막 세계문학전집을 막, 막 그러면서 여름방만 학 되면 지도책을 펴놓고 세계지도를 펴놓고 우리 누님하고 그 세계 그. 나라 이름, 수도 이름, 산맥 이름, 강 이름 이런 거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좁은 지도책에 접혀 있는 부분에 가면 파란 글도 있고 빨간 글도 있고 별이 별게 다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기면 오늘 밥 당번은 누이가 한다 뭐 설거지 누이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세계 지도를 펴면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은 이렇게 생겼구나 유럽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근데 내가 지금 목사가 되고 나서 세계로 다니다 보니까 그때 세계 지도책을 펴고 나라 이름, 강 이름, 도시 이름, 수도 이름 쭉 보면서 그 나라의 지도는 어떻게 생기고 국기는 어떤 모양으로 생기고 그러면서 그때 호기심이 생겼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가보고 싶고 또예수를 믿게 돼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본질적인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자극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야 되고 누군가가 내가 영, 영적인 접근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성령의 능력이시고 이 말씀이 나를 과감하게 도전하게 만들고 네. 예. 할렐루야 네. 예. 그러니까 열정이 회복되고 야생이 회복되고 영적인 도전이 막 만들어지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성경에 보니까 아, 이 불이 있구나 주님이 던지신 불은 어떤 불이냐 이 불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주님 주님 나를 선택하십니까 나를 쓰십니까 주님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막 테이블 시키면서 주님 나는 가난한 사람에 내게 물질 주면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요 자금의현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지금 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으면서 성도들이 어떤 새로운 영적인 의식으로 깨어난 것을 두려워해 교회 옮길까봐 네. 성도들이 새로운 영적인 능력을 막보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은 출애국기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생 땅에는 어림도 없이요 네. 그 어떤 열건 재앙도 오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세균도 죽일 사람과 살릴 사람을 접근하는 방식이 다 틀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다 있잖아요 믿습니까 네. 아, 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 세상을 철저하게 다루신 하나님이시다 네. 심판이 개인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단체나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기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강도가 더해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를 조금 이제 연구하게 됐는데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메뚜기가 막 철철 넘치는데 채소니 뭐니 그냥 옥수수님이 다 먹어 버린 거예요 그 길이가 60킬로야 길이가 60킬로 폭이 40킬로 그니까 40km 폭으로 길이는 60km 메뚜기 가면서 케냐, 단자니아, 무간다 또 다른 나라들 다 다니면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하루 식사 사람들 어른들 하루 식사량 3만 5천명에서 5만명까지 먹을 수 있는 하루 식사량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프리카 다 지금 번져가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텐데 우리가 구원받는 최종적인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사명을 감당이 되고 죽기까지 충성될 자리 잘 기억하시고 교회는 누더기처럼 끼우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수선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새 영이 막부어지는 곳입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오면 여러분 새 영을 받아야 돼요 새 영을 주님이 주신다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올 때마다 주님 오늘 내게 새 영을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좀 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에도 능력이 부어져야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